언제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만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 밝혀놓고 기다립니다 먼 하늘 구름 떠도 주님 오시는 가방 머리 들고 멀리 보 주오시오소서 주님 자비하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하고 싶어요, 오 주여. 주님 오시는 가방 머리 들고 멀리 봅니다 주 오시오 소서 주님 자비야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단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. 오 주여 내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 밝혀놓고 기다립니다 먼 하늘 구름 떠도 주님 오시는 가방 머리 들고 멀리 봅니다 주 오시오 소서 주님 자비야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한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 내 영혼 다 가는 하시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고독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 밝혀놓고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는 가방 머리 들고 멀리 봅니다 주 오시오 소서 주님 자이야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. 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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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오시옵소서 주님 자비야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하고 싶어요. 오주연 나. 주님 오시는 가방 머리 들고 멀리 봅니다 주 오시오 서서 주님 자비야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한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 밝혀놓고 기다립니다 먼 하늘 구름 떠도 주님 오시 머리 들고 멀리 봅니다 주 오시옵소서 주님 자비야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 진그 그곳에 가고 싶어요. 오 주여, 내. 내 영혼 다 가는 지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 밝혀놓고 기다림 머리 들고 멀리 봅니다 주오시오소서 주님 자비야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그곳에 가고 싶어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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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오시옵소서 주님 자비야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 하고 싶어요 오 주여 머리들고 멀리 봅니다 주 오시오 소서 주님 자비야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 하고 싶어요. 오 오 주여 제나 오시려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 판에서 희미한 등불 밝혀놓고 기다립니다 먼 하늘 구름 떠도 주님 머리 들고 멀리 봅니다 주 오시옵소서 주님 자비야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 내 영혼 타하는건볼수 없어 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 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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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오소서 주님 자이야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하고 싶어요 머리 들고 멀리 봅니다 주오시옵소서 주님 자이야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부 하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 밝혀놓고 기다립니다 먼 하늘 구름 떠도 주님 오시 지는 가방 머리 들고 멀리 봅니다 주오시옵소서 주님 잡이야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대나 내 영혼 향하는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